아, 다 떠났다. 오늘은 이제 설이라서 이제 갈비 LA 갈비좀또좀 또, 또좀 해먹어야지 명절이니까 그래서 갈비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갈비는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저기 정육점 사장님이 기름을 다제게해가지고 이게 저울에 달더라키 킬로를 재더라고. 그래서 어 이게 알찌지 그리고 어 이거 뼈가 하나도 셋 있는 게 제일 좋대 갈비는. 나도 정중이 사장님이 가르쳐 줘서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깨끗이 채주고 설탕 한두 숟가락 하고 맛술 이 설탕을 넣으면 은 핏물도 잘 빠지고 어, 고기도 좀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맛술은 이제 저기 소 누릇내 이런거 잡아주고 그러고 넣는 거요. 기름이 하나도 이게 없어서 너무 깨끗하게 좋네. 이렇게 담가서 한 시간 정도 이제 놔두면 이 핏물이 우러나요. 한 시간은 우니까 핏물이 거의 다 빠졌다. 이렇게 많이 우러났다 이제 양념을 해봐야지 배를 좀 많이 넣을 거요. 갈아가지고 양파도 믹서기가 안 써. 믹서기 꺼내기 싫어서. 이거는 이제 파인애플, 이게 통조림인데 파인애플이 두 쪽만 넣어야 되겠어요. 이거 넣으면 고기가 되게 연하고 맛있더라고. 이거는 갈 수가 없으니까 가위로 잘라가지고. 간장. 물 내가 이게 다시마하고 메리치 조금 넣고 이게 이게 약. 연하게 끓인 물이에요. 하고 여기 이제 뱀물 물엿, 갈비, 간장 넣네. 그럼 야 간장 안 들어가면 돼. 배하고 마늘 크게 한 숟가락 탱강은 반 조금 안 되게 맛술은 100ml 이게 물엿 미실도 100ml 후추 참기름. 이게 아, 간장이 원래 들어가는지로? 간장 안 들어가면 뭘 한다냐? 모르지. <웃음> 내가 완장하건데 정말. 간장을 왜 장조림도 아닌데 간장 왜 넣나요? <웃음> <흔나였네>. 파는 <웃음> 적은 거 하나 정도. 네 양념 도한 거예요? 응. 음. 할 것도 없네 이거는. 응? 할게 없어. 어떻게 보면 간단하네? 간단해 배를 다 이렇게 걸렸더니 국물이 음. 깔끔하게 좋네 이렇게 국물이 좀 이렇게 많아야 돼 그래야지 끓일 때좀한잔 끓여야지 고기가 맛있거든 근데 내년에는 갈비 못 먹어 왜? 너무 비싸서 아우 이거 비싸 이것도 이게 또 키, 키로에 48,000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 LA 갈비가? 이제 못 먹겠어 LA 갈비. LA 갈비뿐만이 아니라 음. 다 오르고 있어요 물가가. 그때 옛날 몇년 전만해도 키로에만 이천 원, 만 육천 원 했거든. 음. 금지 소장이 사만 팔천 원이래. 그리고 이 뼈가 네개 붙은 거는 좀 싸대. 뭐 차이가 있나 보네. 음 차이가 있다더라고. 이게 세개 붙은 게 제일 좋대. 이게 다세개잖아 음. 시간 후에 숙성된 다음에 꼬야지 어우 좀데워 양파가 들어가서 그래 파하고 음에 튀었다 이게 국물이 좀 이렇게 많아야 되더라고 여기다 좀 이게 좀 얼큰하게 좀 먹고 싶다 싶으면 고추를 몇개 넣어놓으면은 여기서 매운 약간 매운 맛이 나가지고, 어, 좋아요. 이렇게 넣으면, 음, 여 시간 후, 이 무쇠 프라이팬은 꼭이 가운데 가잖아, 응? 어? 색깔이 꼭 변하더라. 이것도 변했네, 아 조금 음, 변했네. 음, 음. 국물을 좀 이렇게 좀 충분히 부서줘야 돼. 그래갖고, 좀 졸여야지 맛있더라고. 샘블 하는 거야, 지금. 처음에는 샘불 했다가 나중에 국물이 좀 졸면 약한 불로 줄여야 되거든. 가스가 다 됐나? 가스가 없어요, 가스가 없어. 갈비가 이게 별게 아니야. 응? 어? 별게 아니라고. 이거? 응. 그래도 몇년는꼭 LA 갈비를 응. 다들 먹잖아. 옛날에 이거 못 먹었어. LA 갈비 어디서 먹 옛날에는. 한참 더 끓여야 되잖아? 응, 좀 졸여야지. 어느 정도 국물을 이렇게 졸면 약불로 이제 좀 줄여서 은근히 졸여야지. 이게 좀 오래 끓여야지 이게 고기가 부드럽고 더 맛있더라고요. 응. 다 쫄았다. 그만 쫄아, 이제. 나는 이게 국물이 좀, 어. 좀, 이게 있는 게더 좋더라고. 바짝 쫄인 것보다. 나도 그래. 응? 나도 그래. 응, 그러니까 그 국물 밥도 말아먹고, 응, 비벼먹고. 음, 자. 자석 좀 빠가지고. 이쁘게 내보네. 괜찮아 이뻐. <웃음> 몸에 이쁜 거. 뭐가 이뻐, 이씨. 이렇게 잡던지좀 씹으면 고소하고 그러라고 놓는 거야 고명으로. 아 맛있어 보이네. <웃음> LA갈비, 그, 설에 먹을 거 이렇게 고봤어요. 감사해요.